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들리나요라는 노래를 한번 볼게요. 조성은 B 플랫 장조입니다. 오도권에서 봤을 때 C에서 한번 내려가고 두번 내려가면 B 플랫 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게 되면 B 플랫 장조가 됩니다. 조표는 플랫이 두 개입니다. 주요 3화음은 1도화음 B 플랫, 4도화음 E 플랫, 그리고 5도화음인 F 부사마음은 이렇습니다. 2도 화음인 C마이너, 3도 화음인 D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인 G마이너 이런 주사마음과 부사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외의 다른 차용화음들이 사용이 되는 노래입니다. 전주는 없고요. 노래로 바로 시작합니다. 코드 진행을 한번 볼게요. 어, 특이하게 4도 화음으로 시작하죠. e 플랫 메이저 세븐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1도 화음인 b 플랫 베이스는 D 이고요 2도 화음인 C-7 그리고 4도 화음인 e 플랫 베이스는 F로 나오고요 이게 곧 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5도 화음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도 화음인 b 플랫 메이저 7의 형태로 나오고요 네, 4마디는 이렇고요 그 뒤에 4마디 더 볼게요 e 플랫 메이저 7, 4도 화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도 화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G 오그먼트가 나오고 G가 나오는데요. 이 G가 나온 이유는 B 플랫 장조의 2도 화음인 C 마이너의 5도 화음을 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C 마이너 세즉 2도 화음이죠. 그리고 E 플랫 베이스는 F. 그리고 일도 함, 일도 함 계속 있고 사도 함 한번 나오고 일도 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덟 마디 에 한번 봤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노래를 볼게요. 어, 여자 키라서 저한테는 좀 많이 높아서 한 옥타브 낮춰서 좀 낮은 톤으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눈물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서 숨을 죽여요 네. 가사가 많고 리듬이 어, 다다다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코드만 살짝 살짝 짚어주는 느낌 음이 이렇게 하나씩 띵 이런 느낌으로 쳐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칠 때마다 제가 다르게 쳐요 그날그날 그날. 손 가는대로 그래서 요거는 어, 중요한 건 하나하나씩 이분음표 느낌 그러다가 세 마디, 세 번째 마디쯤 갈 때는 한번 아르페조 슬쩍 가져도 될것 같고요. 이런 느낌.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딱 치다가도 그대 곁을 지나면. 여긴 좀 그래요. 음이 길게 지속이 될 때는 뭔가를 해주는 게 나아요. 반주부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네마디도 같은 스타일로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서 숨을 죽여요 그 다음 코드 진행도 볼게요 6도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Gm 베이스가 F로 하나 내려가고요 아, 4도 화음인 Ebmaj7 그리고 5도 화음으로 올라가는데 베이스는 이 e 플랫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D 마 7이기 때문에, 예, 그거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네. 올라 가도 되지만, 어차피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F7, 세븐이 없고 세븐이 전유가 돼서 E플랫으로 남아있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지는 코드는 3도 화음인 D-7 D마이너보다 D-7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5도 화음인 F 네 역시 G가 나오고요 이거 좀 특이한 코드인데요. F인데, 베이스는 G.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G 마이너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다가, G 마이너가 나올 때는 베이스가 하나 내려와요. 마치 G 마이너 7인데, 이 7의 음을 베이스로 전 위에서 쓴것 같은 느낌이죠. 이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거니까. 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E 마이너 7 플랫 5입니다. E em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요런 코드예요 이건 아무래도 투 파이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다 다음에 나올 그 다음에 다 나올 코드가 d 마이너 이기 때문에 투그 다음에 파이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파이브가 안 나와요 e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가 나오고 c 마이너 세븐 이 플랫이 나와요 이건 좀 변칙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 e, 5, 1 해야 맞지만 2, e, 5는 안하고 대신 다른 코드 그 E와 Dm 사이에 있는 코드를 쓴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c 7 베이스는 e 플래이 나오고요 그리고 3도함인 d 7 그리고 6도함 g 7 그리고 2도 C-7 그리고 1도인 b 랫과 베이스는 D 그리고 4도 e 플랫, 그리고 베이스만 F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도하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반주가 좀 다른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패턴 16분음표에 이런 느낌의 아르페지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걸음조차 제때 수 없을지라도 네그 내게 그 내가 네 다다다단다 이런 느낌은 이 한마디만 하는 것으로 좋게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저 스치는 여기는 평범한 알페조로 가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후렴 부분 코드 진행 한번 볼게요. 1도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도 화음 베이스는 A, F가 나왔고요. 4도 화음이죠? 여기는 베이스는 예, 그 그대로 E+로 가고요. 그리고 Dsus4 형태로 나왔다가 D로 해결이 됩니다. E는 6도 화음인 G 마이너의 5도 화음 D를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6도 화음 G 마이너 나오고요. 3도화음 d 디 마이너 베이스를 F 그리고 4도화음 E 플랫 나오고요. 베이스가 올라갑니다. F로요. 5도화음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1도화음 5도화음. 그 이번에는 1도 4도화음 베이스 G 그리고 또 빌려왔죠. D F 샵이 베이스로 나오고요. 6도화음 G 마이너 네, 여기 나오는 e-7 플랫 5는 아, 위종지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6도 여기 페르마타, 즉 느린 표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2도 화음 c-7 베이스 베이스는 f로 나오고 4도 화음인 e 플랫시 나오고요. 그리고 1도로 끝나는데 그냥 안 끝나고 4도의 마이너인 e 플랫 마이너 그리고 일도아민 B 플랫 이렇게 됩니다. 노래를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노래는 다 모르셨더라도 이 부분의 노래는 아 하고 아실 수도 있을만한 그런 뭐 나름 매력이 있는 네, 노래입니다. 서성이게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코드를 틀렸는데요 자꾸 겁이 나지마 네 이게 맞는 코드입니다 이 후렴 부분은 4비트 반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 4비트로만 하지 않고 좀 복합적으로 여기는 또 아르페조로 나왔다가 4비트로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아랫페이지도 썼다가 사비트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레슨은 들리나요? 라는 노래를 한번 봤고요. 밑에 블로그 가시면 남성기로 바꾼 악보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